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또 지수가 뭐 양지수가 또어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어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뭐 전체 업종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어 우리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 아주 뭐 굳건합니다. 뭐 악재에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해 주면서 아주 그 시장에 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어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징적인 종목 보시면 챗봇 주 아주 좋습니다 로봇 관련 주관련되 있는 종목들이죠 대부분 이제 로봇이 하드웨어 어 챗봇 관련 주 인공지능 쪽은 이제 하, 어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어이 두개 섹터가 아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체포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또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조정도 받을 어,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이 흐름은 계속 이제 이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임, 음성 인식, 음성 번역, 또 AI 인공지능 쪽 이런 관련된 종목들 아주 좋았던 상승의 이유는 어, 정부가 AI 육성, 디지털 전환에 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 2030년까지 AI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을 30%로 늘리겠다는 이런 희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매년, 24년까지 매년 8 0 0억 규모의 자금을 어,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런 쪽으로 이제 수혈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 실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성, 대단히 큰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지원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어, 실적은 찍히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어, 로봇 인공지능 관련 분야 분야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쪽 분야 중에 가장 이제 흐름이 좋은 대장주 코난 테크놀로지 어, 신곡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마찬가지죠. 이제 신곡가를 썼죠. 이두 개가, 어, 지금은 이제 대장계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난 보이스, 그래서 이, 이 성우입니다. 이게 AI 성우. 어, 그래서 이 성우가, 어, 이제 음성을 이제 대신 이제 이런 어, 번역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코난입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어, 얘는 이제 플루닛, 아, 이놈이 요번 그가전박람회에서 아주 뭐 10대 상품으로 선정이 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룩스도 아주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연일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그외 종목 보시면 이제 바이브 언어평가 1위 기업이고 플리토 음성 언어 데이터 전문 번역 서비스 기업이고 브리지텍 마찬가지죠. 음성인식 서비스를 구글 MS 어 이런데 이제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브리지텍 쪽이고, C랩 AI 영상 분석 또리너스 파워보이스 이런 쪽과 이제 협업하는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고, 뭐 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 엠봇에서 음성 서비스 개발 중이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뭐, 예, 얘네들은 이제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어,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작았죠. 상승하는 흐름은. 어,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어 아주 좋았습니다. 다 AI 관련주들 어, 챗봇 관련주들 어, 줌인터넷 이쪽은 저거죠. 검색서비스기업이죠. 이쪽에 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분위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1200억이고 그외 코난, 바이브, 솔트룩스, 뭐 플리토 어, 10% 이상씩 다 반등했습니다. 이 두개는 어, 대장주고 시가총액이 코난이 2000억대, 솔트룩스 지금 2000억대 이제 금방 어, 바로 턱밑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적자입니다. 이렇게 수준이 어 정부의 지원 없으면은 이런 적자기 때문에 어이 어느 정도 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어 커갈 수 있는 요런 회사들이 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PBR의 예의 평균은 3.48배 수준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뭐플리토 같은 게 이제 9배 아주 좀 높아 보이는 수준이고. 부채도 다 보시면 이제 100%가 안 되는 기업이 태반이고, 어, 얘가 좀 높습니다. 바이브가 250%대. 어, 그리고, 어, 뭐쭉 요, 렇게 보시면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 보면 이제 영림이가 퍼 13배 수준으로 좀, 어, 퍼는 다소 낮아 보입니다. 시가총액 790억대, 뭐 아주 천억이 안 되는 가격이죠. 브리지텍 마찬가지. 나무, 리노스 다 천억이 안 됩니다. 요 수준의 기업들 뭐 2에서 3%. 어, 이런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어,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고 어, 다음 한번 간단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코난 테크놀로지 뭐 대장주죠 뭐 계속 상승하는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12월달 들어서 뭐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월달 중순까지도 어, 어,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어,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흐름이 상당히 좋죠 어, 지금 예전에 이제 로봇주들도 이제 요런 어, 큰 시세를 좀 냈었죠 작년도에 어, 얘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게 이제 체포 어, 거의 이제 음성 관련된 기업들 쪽입니다 그리고 어,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외국인이 조금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온 모습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얘는 뭐 전시간에 한번 요그 차트를 한번 그렸었죠 여기 보시면 뭐 21선을 어 계속 이제 어 이탈하지 않으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00일선을 어 장기 평선이 200일선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조정도 어뭐 살짝 이제 소폭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 있는 어 솔트룩스죠 그 대장주입니다 아 그리고 전에 있던 저항선 나이대를 한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어, 아주 뭐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개인만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줌입니다. 오늘 뭐 상한가를 갔죠. 어, 얘 같은 경우는 뭐 12월 달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검색 기업이지만 어, 이뭐 흐름이 뭐 상당히 좋고 지금 20 200일선이죠. 어, 장기 이평선이 200일선도 어, 지금 뚫으면서 지금 상승해주는 어, 아주 어,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체도 이렇게 어, 개인만 좀 매도를 한 모습이죠. 다음은 플리토입니다 아, 얘도 뭐 12월달에 이렇게 반등을 해줬지만 뭐 연초에서부터 어, 계속 이제 어, 조정을 큰 폭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 솔트나 뭐코난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영리먼 소프트 랩 입니다 아 얘는 ai 관련 주 챕복 관련 주 중에 실적을 그나마 좀잘 내주는 종목입니다 어 지금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뭐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른게 뭐 아주 뭐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고 있지만 얘는 뭐 시장에서 거의 관심 바뀝니다 4만 주 정도의 오늘 거래량으로 3% 4% 가까이 반등을 시켰고 위치를 보시면 이제 만원 선이죠 여기 지금 이 만원 선에 달 때마다 이제 꼬리를 달았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상방을 가고 있고 위에서 이제 꼬리를 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에 이제 이만 원대를 돌파를 해 준다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죠. 호가 단위도 바뀌는 위치기 때문에 어요 라운드 피겨인 만원 가격대에 요 가격을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영원 0원, 영원이죠. 그리고 어 주체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영림이죠. 다음 브리지 텍을 보시면 지금 뭐 5,500원 라인이죠. 요 라인대를 한번 그 돌파를 할 시도를 했다가 윗꼬리를 이제 길게 달면서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일 선대에서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브리지텍이고 주체는 지금 뭐 개인만 좀 사는 모습이죠 다음은 나무 기술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3 1 0 0원에 전에 있던 최고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얘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뭐 조정도 한번 이렇게 200일 선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받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추세는 뭐 대장주의 흐름을 어,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 이둥주죠. 어, 나무 기술.